오늘 알아볼 컨텐츠는 종족 변신이에요. 종족은 캐릭터를 생성할 당시에 선택하면 이후론 변경이 불가능해서 많은 유저들이 다른 종족의 외형으로 바꾸고 싶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 패치를 통해 종족변신이라는 컨텐츠가 추가되어 다른 세력의 종족까지 변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행 퀘스트와 7장까지의 종족 퀘스트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야 해요. 선행 퀘스트의 시작은 세력본부에 있는 대리인에게 수락할 수 있으며 퀘스트의 내용은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재판장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된 퀘스트를 따라 이동해주세요. 재판관에게 도착하였으면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야기를 한 후에 연계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연계 퀘스트의 내용은 약품 상인과 대화를 하라는 간단한 것이네요. 상인과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등짐이 생겨나고, 이어지는 퀘스트로 해당 등짐을 재판관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이에요 재판장까지 이동하는 길목에는 장애물이 많으니깐 웬만하면 당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아요. 재판관에게 등짐을 전달하는 방식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바닥에 등짐을 내려놓으면 돼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변신의 비약이라는 1시간짜리 기간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무언가로 변신을 할수 있어요. 변신의 비약을 사용해보니 어디선가 많이 본 NPC처럼 외형이 변형되었으며 유지시간은 5분이네요. 변신한 상태에서는 이동하는 것 외에 모든 행동이 제압되어 있으며 기본 공격을 비롯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변신의 비약을 계속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딴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선행 퀘스트를 완료하면 루루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종족변신 비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해당 비약은 30일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고 가격은 19,900원이에요. 음 가격을 잘못 들으신 것 같다고요? 30일에 2만원 맞아요. 그냥 5만원에 영구 변신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하리하라니 마음에 들어서 상관은 없네요. 종족 변신으로 변경되는 것은 외형만 바뀌는 것이고 고유의 종족 스킬은 기존 종족으로 유지가 되며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변신 중에는 성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성별을 변경한 후에 종족 변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종족변신 비약을 사용하면 아키에이지에 존재하는 종족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며 본인이 원하는 종족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변신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종족변신 중에는 또다시 다른 종족으로 변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변신을 해제한 후에 다시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종족 전용 아이템들의 외형은 다른 종족으로 변신 상태일 때 출력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귀여운 드워프로 변신을 했어요. 음, 한복이 참안 어울리네요. 최초 변신을 하면 외형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루루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미용 이용권으로 캐릭터의 외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외형을 변경하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은 누르 상점에서 좌측 상단의 미용실이라는 것을 클릭하여 입장할 수 있고 캐릭터를 생성할 당시에 진행했던 커스터마이징을 동일하게 할수 있어요. 이 아저씨가 10분 동안 열심히 캐릭터를 꾸며 봤는데 어떤가요? 종족 변신을 해제하는 방법은 캐릭터 정보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할수 있으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재접속해야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종족변신을 하게 되면 우편함으로 미용 이용권 1일짜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자유롭게 외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